간단하게 인사 한번하시고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탈모 두피 최초 국내 최초 유튜버 탈녕입니다 <웃음> 네, 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를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유튜브 유명 유튜버십니다. 탈모언니라는 채널을 <웃음> 운영하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유일의 탈모 채널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제가 탈모언니 쇼핑몰을 개설을 해드리면서 디자인 세팅을 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열게 됐습니다. 네. 음, 일단은 디자인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는 지금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을 미리 했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i d .cafe24.com 여기 뒤쪽에 어드민만 붙여주면은 내 음. 네 쇼핑몰로 접속이 돼요 음. 음. 그래서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을 한 상태고 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쇼핑몰 바로가기 라는 메뉴에 여기에 있는 모양을 누르면은 음. PC 네. 모드 보여지고 여기 누르면은 모바일 모드가 보여져요. 음. 그래서 PC 모드를 잠깐 봐서 들어가면 제가 디자인을 요런 식으로 좀 꾸며놨는데 네. 어, 제,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가 지금 게시판이 좀 많아가지고 네. 여기가 조금 이쁘게 안 나오는 음. 형태고 일단 샵에 어떤 카테고리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네네. 제가 임시로 넣어놓은 게 하나 보이시는 거고요. 메인에 스마트 배너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놨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그인하는 회원 가입하는 거 그리고 SNS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예를 네.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들 넘어갈 수 있는 메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기본 음. 스킨이에요 네. 일단 어, 스마트 모드를 활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음. 어, 스마트, 스마트 모드가 뭐예요? 카페24는 모드가 두 개가 있어요 네네. 프로 모드라는 거랑 네. 그리고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음. 스마트 모드가 관리가 쉬워요 음. 근데 프로 모드를 잠깐 전환해서 보여 드리면 음. 네. 프로모드는 관리하기가 조금은 메뉴가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메뉴들 중에서 주로 많이 쓰는 메뉴들만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게 스마트 모드예요. 아, 네네. 그래서 스마트 모드로 하시는 게 어, 편할 아, 거고. 아, 이게 스마트 모드 화면이군요. 네, 똑똑한 음, 음, 모드가. 네. <웃음> 그럼 화면이. 굳이 그런 프로모드를 쓸 필요가 없네요. 네, 없으실 음.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신데 어? 이거는 어디에서 찾아요? 라고 싶을 때 저한테 음, 물어봐주세요. 음. 제가 그러면은 프로모드에 어디에 있다 라고 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설정 메뉴에 오면 기본 설정 값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네, 네. 여기 중에서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내 쇼핑몰 명이 나오고 네, 네. 여기 있는 쇼핑몰 명은 내 스토어의 상단에 들어가는 이름으로 연결이 네,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시면은 여기 이름도 자동으로 바뀌고 네, 네. 스토어의 하단에 있는 요 이름도 자동으로 음, 바뀌어요. 네. 요것도 바뀌고요. 음. 네.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 네. 사업자 정보가 나와 있는 요 칸에는 요기 하단에 나오는 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해서 네, 내 회사 정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와 네. 이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사가 붙지가 않아요. 음,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회사라고 인지를 하는 네네네. 거죠. 네네. 그래서 카드 심사가 반려가 되면 다시 심사를 가는데까지 거의 조금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음. 초기에는 한 5일 정도가 음. 걸리고, 그 네. 이후에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굉장히. 느려져요 그게 그러면 처음에 그 카드사에서 제 쇼핑몰에다가 연결을 할때 이걸 검토를 한다는 소리죠 그쵸, 그쵸. 그러면 그렇죠. 그 혹시 어, 카드를 연결하고 나서 달라졌을 때는 크게 구애는 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 그렇게 받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혹시나 여기 옆에 보면 사업자 정보 확인이라는 걸로 음. 들어가게 되면 사업자 네. 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회가 아, 돼요 네네. 이 정보와 고객들이 아무래도 다르게 되면 네네. 어? 이 회사는 이 정보랑 다른데? 그쵸, 그쵸.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하셔가지고 번호 제대로 들어가져 네네.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회사소개라고 되어 있는 건 네네. 제가 그냥 임시로 이렇게 자료를 넣었는데 이 내용은 회사소개가 어, 우리 위에 보면 네네. 여기 회사 소개가 어바웃이라는 곳이 네. 나오거든요. 네.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음. 여기 소개 글이 나와요. 아. 근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사실 몰라서 네, 네. 여기 밑에다가 추가로 뭐글 같은 거 적으면 되겠네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에디터로 되어 있으니까 네. 요거 네. 뭐 가운데 정렬로 해가지고 네. 글씨 뭐 어떤 색깔로 네.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네. 작업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세페이지 만들듯이 저렇게 구성에서 넣으면 되겠다. 네. 블로그 글 아, 적듯이 블로그. 네. 그렇게 네. 쓰시는 게 아마 더 아. 편하실 거예요. 네. 아마 이미지나 이런 거 제작하기 어렵고 네. 공유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네.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음, 추가 옵션에 네, 여기 퍽가기 라고 아, 하는 기능인데 오, 여기 보면은 아이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이즈, 몇 사이즈로 가져갈 거야? 음.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재생하고 정지하고 하는 거에 대한 플레이 컨트롤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아, 네. 개인정보 강화 모드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네. 다른 정보들은 다안 떠요 그냥 네, 요 네. 이미지만 네, 딱 네. 뜨고 말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해 놓고 시작을 원하는 다른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네, 이 부분 쌓아서 적겠다. 이런 게 있으면 적으면 되고요. 따로 없으면은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어, 네, 네 여기 유튜브 이 부분에서, 네, HTML 소스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만 해주면돼요 네. 음, 응,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네.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네. 얘를 가운데 정렬로 한번만 바꿀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장을 눌렀을 때요 네. 페이지였잖아요. 네. 요거를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음.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재생을 누르면은 볼수 있게. 아, 네네. 네이 사이즈는 사실은 유동적으로 변하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문제는 모바일 때문에 네네. 자동 연동이 돼서 모바일 음. 사이즈에 맞춰서 나올수 있는 사이즈 정도로 해놓으시는 음. 게 네. 적당할 그렇군.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이곳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프로 모드로 변경을 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프로로 가네요. <웃음> 네. 이건 네. 프로여야만 할수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못하는 거. 요거 <웃음> 네. 조금 어려, 어렵게 려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외부 호스티 그니까 외부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가비아라든지 뭐 아니면 또 후이즈 아, 뭐 네, 이런 네, 네. 회사들 좀 도메인 회사로 음,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을 쓰시는 경우에 카페24에서 자동 연동을 해주진 음, 않거든요. 카페24도 도메인이 있어요? 네. 도메인을 그렇구나. 팔아요. 음. 근데 카페24에서 안 사는 경우에는 카페24 저그 스마트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안 떠요. 아. 그래서 타사에서 사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기본 정보 관리 도메인 음. 설정이라는 음. 메뉴에서 도메인을 다시 설정으로 해주셔야 돼요. 카페24를 사용할 거면 앞으로 카페24에서 도메인을 사야겠네요. <웃음> 그게 편하실 수 있는데 <웃음> 네. 뭐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까 음. 그냥 싼데거 쓰거든요. 네네. 여기 가비아랑 카페24랑 그후이즈 이런 데가 1년에 2만 2천원이라면 네. 한 달에 1년에 한 9천원 하는 데도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데거 써가지고 그냥 외부 호스팅을 도메인 연결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조금 관리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밖에 안 샀어. 네네. 근데 언제가 만기인지 몰라. 어. 그래가지고 이걸 놓쳐가지고 도메인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있어. 아. 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페 2 4로 사는 게 좋아요. 거기서는 알람이나 관리가 좀 정확하게 네, 안 되는군요. 네네, 네네 아. 그런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어, 음, 저는 그냥 1년에 뭐 만원 정도면 커피 한 잔, 뭐두 잔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갈아타야겠습니다. <웃음> 나중에 갈아타시면 될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타사에서 등록한 네네. 도메인에다가는 카페이사로 네임 서버를 변경하라는 얘기가 여기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제가 변경을 음. 지금 어, 해줄 거예요. 이곳에다가 아, 이제 그럼 딱제 도메인으로 뜨는군요. 이제 네네. 그럼. 적용될 때까지는 하,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기는 합니다. 네. 도메인 업체 제가 쓰는 데 호스팅KR이랑 단네임코리아라고 하는 곳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1년에 9900원? 닷컴 같은 거를 사용하고 을있 어, 너무 있죠. 비싸요. 얘네들 점점 올리더라고요. 1년마다 음. <웃음> 가격을. <웃음> 근데 그걸 뭘 쓰는 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게 어. c 점 k r 이냐 닷컴이냐 네. 네. 뭐는 또 샵이냐 뭐 네. 이런거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조금 달라요. 닷컴이 비싸죠. 닷컴이 비싼 편이요. 네. 닷컴이 비싸고 c 점 k r 은뭐 계속 가격이 안 변하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하려면 닷컴 따야 되지 않습니까? 음, 해외까지 노리신다면 닷컴이 좀 유리하겠죠. 네. 근데 뭐 국내만 쓰신다고 하면 음. 사실 있는 도메인 그냥. 요즘에 근데 따다다 쳐가지고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나중에 메일 만들거나, 응. 어, 명함에 들어가는 거, 그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맞아 떨어지기 맞아요. 위해서 도메인을 쓰는 음. 게 커서, 사실 뭐.com이나 co.kr이나 뭐.shop이나 뭐, 뭐, 뭐 네. 그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가지고. 맞아요. 응.